여기 천구의 명찰 가야산 행사에는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근본 수도장으로 총림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총림이란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수도장이라는 뜻으로 참선을 정진하는 선원과 교학을 수확하는 강원 즉 승가 대학과 율장을 연구하는 유론 등을 말한다 여기에 200여 수행승을 지도하는 여러 큰 스님 가운데 총님의 율주로 계신 일타 큰스님은 선사요, 율사요, 법사로서 해인사 동쪽 골짝 지족 도서람에 안과하고 계신다 일타 큰스님은 일찍이 동진 출가하여 평생을 하루같이 불문해서 청정수행했으며 아직도 홍조의 동안이지만은 60세 정년에 이르고 있다 일타 스님이 출가한 것은 불찰 대본산 통도사였다 여기 대강사여 율사이시던 윤고경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배우기 5년간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의 조화라는 말씀에 언제나 생각이 깊게 머물렀었다. 18세의 은사 스님의 입적을 보고 크게 무상을 느끼어 제출가의 발걸음으로 승보종찰 성광사를 찾아가 효봉 대종사의 회야에서 수선안거로 참선수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릴 때 학문을 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수년간은 부처님의 경전과 율장을 연구하는 데 골몰하기도 했지만 은 언제나 마음속에는 나고 죽음의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서 견성달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28세 때에는 드디어 태백산 깊고 깊은 산중 높고 높은 봉우리 도소람을 찾아들며 서원의 노래를 불렀다. 험한 길 마다 않고 찾아온 뜻 무엇인가 한 생각을 밝히고 저 연지함이 아니던가 한십년 기한정코 하산하지 않으리니 본분사를 못 깨치면 천상에 간들 무엇하리 그리고 머리도 깎지 않고 누더기 한 벌로 산상에서 내려오지 않길 만오년 동안 스님은 그때를 돌아다보며 가장 중노로 자란 때라고 미소를 지을 뿐이다.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종단의 소명으로 중앙종의 의원 등 의정단상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역시 생리에 맞지 않는다 했다. 12년 전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불교 국가를 위시한 동서세계의 많은 나라에 여행하면서 한국 불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더니 다시 산중에 들어앉아 후학을 교수하며 묵묵히 남산을 바라보고 앉았을 뿐 점처럼 세속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영상설법집은 불교 영상회보사에서 현대고승설법 시리즈로 특별 제작된 법문집이다 인연을 쫓아서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부처님 대사원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더니라 제법이 종연세 올 태삼 상자 여시설이니라 40년 전에 대한불교의 조계정 종정이신 방한암선사께서는 오대산 상원사 깊은 산중에 들어가셔서 30년 동안을 그 산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6.25 사병이 나서 모두 다 피난을 가는데 스님도 피난을 가셔야지요 하고 밑에서 가마를 올려보냈는데 가마꾼에게 스님은 좌단 생사라 앉아서 생사를 끊노라 이렇게 글자 넉자를 써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좌탈인망을 하셨습니다 앉아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30년 동안을 오대산 깊은 산속에서 대한불교의 조계종 종종으로 계시면서도 나오시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어앉아 계셨습니다. 지금도 합천 해인사의 성철종 정스님께서는 좀처럼동고 밖에를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때 서울에 조선총독, 조선총독이 하남스님을 한번 잊고 싶다고, 큰 스님이 한 번만 서울을 내려오시면, 조선 불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 스님 내려와서, 총독을 위해서, 모든 관원들을 위해서, 한마디 본문만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스님 말씀이, <웃음> 호랑이는 산 속에 있느니라, 해야 무서운 것이지 호랑이가 도대기 시장에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해봐라 무슨 개가 저런 개가 있느냐 얼룩덜룩한 개가 와서 왔다 고 갔다고 한다고 그리고 모든 또 다른 개들이 물고 늘어지고 댐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려가지 않느라 내가 내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중생의 업성이 각각 달라서 물을 좋아하는 중생 토 도시를 좋아하는 중생 산을 좋아하는 사람 강을 좋아하는 사람 각각 다른데 제가 몇해 전에 부처님 은혜로 미국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 아리조나의 아주 송악한 사막지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흙도 없고 즉 모래밭 뿐인 큰광막한 사막 속에 언덕 아주 형편없는 곳이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 인디안들이 그 군락집단을 해가지고 판자집 같은 바람만 불면 후떡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꺼적대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국 정부에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아파트를 잘 만들어서 물도 좋게 숲도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옮겨주니까 전부 옮겨주고 생활 보장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 보니까 집이 비어버려서 어디 갔나 보니까 다 도로 그 사막으로 도망가버리고 없더라 중생은 생초이라기라 지난 곳이 제일이고 지가 살던 곳이 제일이기 때문에 산속에 살던 사람은 산속에서 있어야지 도시에 나오면 산밖에 난중이요 물밖에 난 고기라고 고기가 물밖에 나오면 메가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산중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산중이라 해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구경군들이 많이 오고 좋은 산중은 또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라 해서 단풍 구경하러 오고 여름에 또 피서하러 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문화재 사찰이라고 해서 문화재라고 해서 또그 골동품 구경하러 또 많이 온다 그런 말씀이야 합천행인사 구경하러 왔다가 온 김에 예? 스님 좀만나보자 이래서 종정스님도 만내려고 덤비지만은 종정스님은 만내기가 어렵고 종봉종정스님 대신 스페아로 또 일타스님이라도 좀 만내자 해가지고 자꾸 밀고 덤비는 데 있어서는 어쩌다가 참베르고베러서 3대9년 베러가지고 합천해인사를 찾아오지만은 나는 가만히 합천의 해인사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은 처음 찾아오지만 당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명, 20명 어떤 때는 100명도 넘을 때가 많습니다 옛날 어떤 큰스님들는 자꾸 와서 만나겠다고 하니까 왜 만나겠다고 한다냐? 신님 그냥 베이로 왔답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냐? 예, 신님 보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드러났다 아이고 부차에죽었네 일어나서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얼굴만 쏭 내밀어 자 볼라면 보시오 어디를 볼래요 이맛박을 볼래요 특수가리를 볼래요 고꾼가리를 볼래요 어디를 볼래요 다 봤는기요 다봤으란 가서 문탁닫아버린다 산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 요새만이 아니고 옛날 옛적에도 천년 전 옛날 큰 스님네들도 사람을 자꾸 만내는 것이 퍽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만냈으면 반드시 이익을 줘야 할 텐데 이익을 줄 만한 무슨 자신이 없고 그런 인연이 안 닿는다면 만내본들도 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약산유엄선사라고 하는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도 그 나라 그 고르의 이고라고 하는 자사가 찾아왔습니다 자사라고 하면 요새 도지사급 되는 사람인데 지방장관이죠 그 지방에 부임해서 약산의 약산유엄선사가 천하에 아주 유명한 도인스님이라 소리를 듣고 도인스님을 배웠고 이런지하에 돈망생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지만은 스님이 만내주지를 않아요. 만내봐야 필요 없으니까 만내지 말라고 해라. 그래도 이고자사가 어? <웃음> 불심이 강했던지라 큰 스님 만에서꼭 이익을 받고자 해서 사흘을 기다렸어요. 밥도 굶고 굶고 굶으면서 꼭 스님을 만내 뵙겠다고 하니까 할수할수 할수 없이 사흘을 기다려 가지고 스님을 만났습니다. 큰스님이라고 해서 굉장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별수 없다 이 말이야 별스럽지도 않은 생긴 양반이 그렇게 쪼를 빼고 사람을 안 받내려고 말이야 사흘이나 사람을 기다 죽어도 내가 그래도 이고 자산대 말이지 그래 마음 가운데 참 에? 그만 부해가 실망, 실망했다 이런 말이지 기연명이 부여 문명이로구나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 듣는 것만은 갖지 못하구나 자기 혼자 소리로 슬며시 그렇게 죽거렸다 그런 말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 듣는 것만은 갖지 못하구나 이렇게 혼자 어 슬며시 죽거렸는데 아이 이놈은 노장이 귀가 어떻게 밝았던지 금방 알아듣고 살랑 고개를 껐둑 쳐다보고 군학귀 목천고 그대는 어찌 그렇게 귀꾸역은 귀하게 여기다가 눈꾸역은 전하게 여기는고 싶었단 말이야 아차 싶어서 턱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응? 여하시 도우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도를 구하, 구하고 왔습니다 하고 절을 하니까 신님 말씀이 손을 탁 하늘을 가르치면서 운제 청천 수제병이니라저 구름은 하늘에 있는데 물은 이 병안에 있느니라 운제 충천수재민이라 구름은 하늘에 있는데 물은 이 병안에 있느니라 단지 그말 한마디에 그만 확철 대오를 했거든 이고자사가 확철 깨달았다 그런 말이야 다 깨달아서 거기서 무수 배례를 들이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연덕신영사학형천주송아양함령 아래 문도 무여설 하시고 언제 정처? 영수제 병이로다나, 우미다보 바... <웃음> 연득신영 사악형하시고, 잡수고 싶은 걸 잡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갖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모든 오용락을 다 버리고 난행을 고행하고 난인을 능히라 하기 어려운 걸 하고 참기 어려운 걸 참으면서 한 평생을 호직 수행한 것은 마음을 단련하고 단련해 천번 단련하고 만번 단련해 쇠는 뚜드릴수록 단련할수록 좋은 쇠가 나온다고 하니까 단련하고 단련해서. 그 몸뚱이의 모양은 학의 형상과 같구나. 얼굴은 하얗고 헬. 그러니 얼마나 말랐던 징장 냥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항모가지처럼 삐뚤어져서 말이지. 그래, 누디기 한벌더입고 계시는구나. 연득신영 하시니 신영을 단련해 얻으시기는 학의 형상과 같으시고. 천주, 송하의 양암견이라 일천구로 솔라무 아래 경책 두 권만 다 책상 위에 있을 뿐이네 아래 문도하니 무여살 하시고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물으니 무여살 다른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운제 청천 수제변이라 하시다 구름은 청천하늘에 있고 물은 병 안에 있다고 하시더라 약산유음 선사께서는 평생 법상에 잘 올라가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스님 법상에 한번 올라가는 거 보기가 원이라고 자꾸들 그랬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원주, 살림살이를 잘해주는 그 원주 스님한테 자꾸 꼬였단 말이요 스님이 가서 좀권해보시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으니까 스님이 좀 예? 자꾸 해보시 스님이 초석으로 어쨌든 스님한테 뭐 잡슬권 뭐 이렇게 시중을 들으니 스님 말은 좀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원주 스님이 자꾸 가서, 그저 법상에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와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소원이 그거니까 법상에 한 번만 올라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법상에 한번 올라갔다만 오면 되나? 예, 올라갔다만 오면 됩니다. 자꾸 꼬이니까, 참네. 그뭐 바로 자꾸 올라갔다 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네? 네가 하도 권하니까 그럼 내가 올라갔다 오지. 그래서 사람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쯤이 뭐 2천 명이 모인다고 합디다만은 2천 명이 문제가 아니죠. 수만 명이 광장에, 막 광장에다가 법상을 차려놓고 신님 올라가십시오. 동 높으신 큰신님 사자자의 오르사사자율를하소서하고 뭐다 다 절을 하고 야단 복구 청했는데 신님도 올라가더니 한참 앉아가 있더니 이제 됐지? 금방만 그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아니 그래, 그렇지만 어찌 그 그럴 그 수가 있습니까 올라갔으면 한 말씀 하셔야지 어디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내려갑니까 이러니까 죽거리란 것은 교법이고 율법은 행을 가르치는 것이고 선법은 말이 없는 것이다 음. 야욕 참선인된 불용다은인이라 만약 참선호가 하고자 할 진대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화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 말씀, 화짜, 머리두짜인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책머리에 할것 같으면, 책에 글이 나오기 이전에 제일 앞에 서두지요? 그러면, 말이 나오기 이전 서두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내 마음, 내가 스스로 잡는 법이다. 그 말이거든. 언어 이전의 소식 언어 이전의 소식을 화두라고 한다 화두라고 하는 말을 공안이라고도 하지요 공안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든지 불교정이든지 예수기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요 방법대로만 하면 은 성불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게 공안입니다 화두 하면 언어 이전의 소식인데 어찌 언어로 가지고 어? 선을 얘기할 수 있을까 보냐 은설은 교요 행은 유리요 선은 무언이다 말이 없는 것이다 약산유음성사의 법문입니다 법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와셔 가지고 그래 어찌 한 말씀 안하시고 내려오시느냐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변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큰 스님네들은 말이 없음으로서 설법을 하셨더라. 이 가운데는 손오공이 손오공이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손오공이의 소설을 국민학교 때 읽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손오공이가 어떻게 재주가 많던지궁딩이 한번만 끄떡거하면은. 근두박질하는 근두운이라고 하는 구름을 잡아 타고 10만8천리를 나른다 천상천하를 휘젓고 당기면서 제석천왕궁에 가서 천두복숭아를 있는대로 다 따먹고 천두복숭아 따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귀사대기를 올려붙이고 제석천왕한테 애를 먹이고 또 도망을 해가지고는 떡하니 통해 용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용왕한테 또 울림장을 넣어가지고 실컷 얻어먹고서는 제일 이 가운데 좋은 보배 내놓으라 여의방이라고 하는 방맹이를 얻었는데 이 여의방이라는 방맹이가팍 쪼그리면 귀 속으로 들어가고 축 내리면 10만 팔천리가 돼서 이놈을 한번 쥐 흔들어 줄것 같으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더라 천상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도무지 누가 당할 수가 없어 그런 말로 있던지 간에 천상에 천군들이 다 덤벼도 그냥 이놈은 뭐 덤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기 터럭 하나를 훅한 주먹 뽑아가지고 입으로 훅불리면서 변해라 하면은 천개만 개의 손오공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에? 달라드는데 도무지 해볼 재주가 없다. 이 백두산 넘어는 중공군처럼 막달라드니까 해볼 재주가 없더라. 도무지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석가야래한테 천성 부탁해서 저놈을 잡게 하는 수밖에 없다 싶어서 석가여래 한테 제석초랑 대범천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손오공이 저놈 좀 잡아주시오. 그래 석가모니여래 뚝하니 어, 살살 꼬여가지고 설랑 손오공이를 붙잡아서 니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온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댕기느냐 예? 내제주요궁둥이한번 까딱하면 십만 팔채기를 나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입니다. 마하 반야 바람이다. 마하 마하라고 하는 말은 요새 미국 사람들이 음속 돌파라 1초에 340m를 통과하는 비행기를 마하 1.0그라죠 1초에 680m를 통과하면 마하 2 0그입니다 앞으로 모자란 장래에 마하 25가 생긴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이 마라고 하는 말이 산스크리트 에서는 음속 돌파가 아니고 황속 돌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1초에 지구를 일곱받고 반 도는 속도 그야말로 30만 킬로를 1초에 똑딱 할때 30만 킬로를 가고 오는 속도를 말을 합니다 시몬이 강강하야 시난 자라니 마음의 원숭이가 강강해서 직편법게하고 차아부령침이라이 마음이 어찌든눈 깜짝할 새에 그만 지구를 일곱 받고 반이 아니라 몇백 백 번을 도는지 몰라. 간방갔다 금방 간방 금방 왔다 간방 갔다 간방 왔다. 선옥인이의 그 마의 능력이 십만 팔천리를 나른다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마음 원숭이를 두고 말했더라 석가여이가 붙잡고 네가 그렇게 재주가 많은 것 같으면 나하고 한번 경주를 한번 해보자한 하늘 꼭대기로 하늘 꼭대기로 숨고 뭐 가다니 석가여리 지까 지금 내가 신보선는데도 아직 못 따라왔을 거다 하고 쭉 가다가 가다 보니까 이제 재 없단 말이야. 하늘 끈이 거의 다 왔지. 이 생각을 하자마자 저 앞에 기둥이 다섯 개가 탁 서는데 그 하늘 끝이라고 하는 표시인 것 같거든. 옳지 이제 하늘 끝까지 왔다는 표신가 보다 가운데 지둥에다 가지 이름을 하나 거기다 탁 내가 여기까지 다녀 가노라 탁 한마디 써놓고 돌아서니까 또 오줌이 말렵단 말이야 또쑥까부치고서는 오줌을 한번 찌 거기다 철철철철 깔리고서는 또 돌아서려고 또 하니까 또 내려오다 하니까 가기는 어디를 가노 딱재혔는데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이더라 그런 말이야 다시 퍼져도 소단에 있고 소노이가 날때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듯이 부처님 딱 붙잡아가지고 설랑 오음산에다가 딱 가뒀더라. 색수상행식 오음산에다 가뒀어. 보고서, 보고서 그 마음이 끄달려. 맛있는 걸 보니까 먹고 싶다. 좋은 걸 보니까 갖고 싶다. 이쁜 걸 보니까 내가 하고 싶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만 거기에 탁끄달렸다 거기에서 모든 사양 분별이 생겨.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하는 수상이죠. 여기에서 참그야말로 취사선택하는 행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 선악심이 모든 이제 그 과부가 나타나는 것이 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음산에 걸려 8만 4천 번의 망상에 끄달려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뚱이로 감촉하고 생각으로 과거, 현재를 좋고 굳진 것을 사무 생각한다. 아니, 입이 설시니 육권이 색성장미적뭐 육진경제를 상대했으니 육육은 36인데, 이것이 과거에도 그 짓을 해왔고 현재에도 그 짓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 짓을 할 것이기에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서 호평등 고락사 좋고 나쁘고 평등하고 괴롭고 즐겁고 거기에서 벌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6 6은 36이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꼽치니까 108이 됐더라고요 108번이죠 8번해가 터 벌어지고 벌어져서 8만4천 번에 망상이 눈 깜짝할 수있요 그냥 막확 깠다가 확 깠다가 확 깠다가 확 이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냐 하니까 또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요새 말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죠.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고 복잡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갇혀가지고 500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살다가 현장삼장법사가 경륜론3장의 교법에 의해 차근차근 그래 서천서역국에 부처님 경제를 가지러 가려고 할때관세음보살있께관자재보살있께 청문을 구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관이 자제하니까 관이 관이라는 것은 볼관자지만 눈으로 보는 관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관이니까 생각해 보고 먹어보고 해보고 가져보고 하는 그 보는 거니까 그 생각해 볼관 생각해 보는 이 관이 자유자제하게 되어버려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지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면 관이 자제해버렸으니까 화두가 화두 내 마음대로 잘 잡히는 사람은 방득맥이 관자제라 내 화두 내가 다 잡고 있는 사람은 천군만마 속에 들어가서도 화두가 다 잡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관자제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관자제버살이에요 관자제버살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관자제로 쓰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한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이 다 향기를 뿜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입속에 향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근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는 사람이요 가슴에는 태양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 언제나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차기쁘구나즐겁구나편안하구나 좋고 좋은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밥이 되면은 아이 구실구실해서 좋습니다. 밥이 집니다 아이고 물성해서 좋습니다. 아이 짜워서 뒤잡스때 아이 짭짤하니 좋습니다. 싱겁습니다. 아이 삼삼하니 좋습니다. 뜨거우면 따뜻해서 좋고 차우면 시원해서 좋고 저다 좋은 것뿐이다 그런 말. 이 세계 일화라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으면 온 세계는 밝고, 맑고, 깨끗한 연꽃과 같이 모든 건 기쁘고 즐거운 것 뿐이더라. 이겠습니다. 관세음보살한테 떡 물었더니 관자지보살이 가거라. 무조건 아, 가거라. 자, 유사를 가다 지내가다 볼것 같으면 그게 오음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타날 것이다. 산 꼭대기에 가면 오음만이 반매음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지니 말뚝이 하나 딱 박혀있을 테니까 그 말뚝을 쑥 뽑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원숭이가 한 마리 튀어나올 것이다. 그 원숭이는 돌원숭이다. 그림이 기운이 천하장산이라. 그 놈을 갖다 머리를 홀락 깎여가지고 네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달고 가거라. 이랬다 이런 말씀. 그런데 그 놈이 버리쟁이가 나빠가지고 가다가 끔가몽니를 부를 때가 있을 테니까 몽니를부르려면 김고주라고 하는 주문을 읽어라. 그러면 그놈 대가리가 아파가지고말안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찬물로 가다가 보니까, 오음산이 있어서, 거기에 오마니이많 말뚝을 뽑으니까, 도론승이 아주 못나디 못난 님이 하나서 탁 튀어나왔는데, 이님이 아주 넙죽 어뜨리면 스승님을 기다습신다 그래, 얼른 머리 보통 깎아라. 대가리 홀라 깎여가지고, 그래, 이제 머리를 깎았으니 맨대가리로 되겠느냐? 거기다가 모자를 하나 써라. 그래서 도롱태 같은 모자를 갖다가 탁대가리다 덮어 씌었다. 이 말이. 케이님이 좋다고 깎아. 그갖 하고 가는데 말을 안 들을 때에는 긴 고주를 딱 외우면은 이거만 이이 모자 쓴 모자에서 뿌러지가 나와서 머리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꼼짝을 못 해. 그냥 아이고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사부님 살려 주십시오 한다 이말이참을말 가다 하니까 도둑놈 녀석이 그냥 확 달려들면서 내 네, 놈들 보따리 거기 놔두고 가라 그한단 말이야. 뭐 도둑놈 여섯이 아니라 육십 명, 육백 명이 달려들어도 선호공이는 겁날 건 하나도 없으니까 대가리가 돌대가리니까 네가 원이 먹고 보따리 다내라 보따리 못 주겠다면 못 주겠다면 네 대가리를 부선다 그럼 대가리 부숴라 대가리를 달려들어 아 이놈들이 도끼 막 그냥 칼창으로 대가리를 탁탁탁 때리기 돌이 돌대가리인데 뭐 대가리가 돌대가리인데 뭐 창이 다 부러져 버리고 뭐 도끼가 다 쪼개져 버리고 뭐 칼이 다 부러지고 뭐 소용이 있나? 실컷 때리다가 니까 팔이 아파서 또못 때리겠단 말이야 도둑놈들이 아이고 팔아프라 팔아프라 그래 그래 실컷 때렸지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 때릴 차례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실컷 때렸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때릴 차례 아니냐 대가리 내밀어라 여의방을 딱 꺼내가지고 보면 대가리 한 번씩 톡톡톡톡 톡, 톡, 톡, 톡. 여섯 놈 때리니까 대가리 골박세기가다 깨져서 죽어버렸단 말이야 삼장급사가 똥을 다 놓고 와보니까, 뭐, 사람을 여섯이나 뚝 때려 죽여 놓은, 눕혀 놓았다, 이 말이야. 에이놈아, 불법이 대자대빈줄 모르냐? 불법이 제일 불살생인 줄 모르느냐? 사람을 때려 죽이다 그러니까, 해, 이지 아까는 인간 겁나가지고 도망간 양반이, 뭐또그 잔소리는 또 심하다, 그런단 말이야. 야, 이놈아, 해육자하면이 육신통에 여섯 도둑놈을 돌이킬 것 같으면 육신통, 여섯, 신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육적하면 육바람이래 여섯 도둑놈을 돌이킬 것 같으면 육바람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파구수 아니 이망구진이라 이망구진은 이파구수라 망을 떠나서 망상 번해를 떠나서 따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려는 놈과 같은 것이다. 야단을 치니까. 아이고, 그, 어려운 소리 하지도 마소. 아이고, 나는 그런 소리, 막, 딱질색이요 그런 소리면그 귀에 못다까리가 돼가지고, 듣기도 싫소. 마떡, 거떡거떡 간다. 너무 자성, 뭐, 뭐, 좀처럼 말안 듣는다, 이말. 사무가다가 몽리를 부려가지고, 그만, 삼장법사를, 고랑대를 맺을 때는, 긴고주를 내오면 이놈이 꼼짝을 못 한다, 이말.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다가, 해태심이 나고, 잘안 될지기는, 용맹경진을 하는 게 긴고주입니다. 불법이 재세간하야 불리세간과하니 불법이 세간 속에서 세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니 이세 먹먹보리는 의외의 구토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따로 보리를 구하는 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토끼뿔이 어디 있습니까 거북틀 토끼뿔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말씀에 어떤 사람이 깊은 산 속에 도인을 찾아가 가지고 날 도인만 만들어 주시오. 얼마든지 신이 말하는 대로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10년 동안 내가 시봉을 하겠느냐? 10년 동안을 시봉을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니가 도인이 될 것이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물, 물지르고 밥하고, 뭐야 나물, 그래, 이제, 하고, 나무하고, 불때고 그런 거다 하겠느냐? 빨래도 하고 신님등들이도 만져드리고 다리도 만져드리고 막 오~ 한 시봉 다 하겠습니다. 갈치만 주십시오. 그래, 그럼 그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10년 동안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주문을 가르쳐 줄 모양이니까 그 화두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화두를 밤낮 죄로 외워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외워가지고 밤낮 죄로 밤과 낮이 하나가 되도록 외워라. 그러니까 잠을 자도 애울 수 있고 꿈을 꾸어도 그냥 그, 그 주력을 애울 수 있고 낮에 물론 애우는 건더 말할 것도 없고 나무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똥을 놓거나 오줌을 놓거나 그저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서거나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잠을 자면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잠을 자면서도 또 얘기하면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될수 있겠느냐 하도록 노력해보죠 10년만 다 노력하면 될 거다 한번 해봐라 무슨 화두를 가르쳐주는 거 화두 가은좀이상스러운 화두야 살짝 살짝 하는구나 안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런 화두야 <웃음> <웃음> 그딴 게 아니 그저 그것만 하라는 게딱한 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는 거야 그 예. 그래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 그것만 하면 된다 자꾸 한다 가나 워나 이제 안지나서나 살짝 살짝 하는구나 안만 그래도 나는 안다 살... 그런데 또, 가니, 십 년이 돼서, 꿈이나 생시나, 뭐, 언제든지 그만 살짝살짝 하는구나가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됩니다. 하니까 스님, 응, 음, 됐어? 그럼 됐다. 그럼 됐어. 뭐, 더할거 없어. 가라. 뭐, 확철대오라해서 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꺼지는 거 있는 거 아니니까. 됐어. 말하면 됐어. 가, 가. 내가 너한테 더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네가 나한테 더 배울 것도 없으니 가거라. 그래서 10년 만에 하산을 했습니다. 또, 뭐, 크게 떼친 것도 따로 없고, 그냥 또 내려왔다. <웃음> 집에 와서 또 돌아오니까, 동네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아무 개가 10년 동안 산에 가서 도닦고 왔단다. 우들 집에 모여서 보니까, 뭐, 몽통구리 같이 가만 앉아가지고,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걸리든 나 그거밖에는 할줄 모르거든. 이렇게 먹을 놈 자식, 괜히 말이야 산속에 가가지고 허송 세월하고 왔다고 뭐다 쳐다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날 수에 방에 또, 아니야, 아니, 할, 할일 있나? 뭐 자나 안 자나 똑같으니까. 잠을 자도 그거 하는 게고, 잠을 깨도 그거 하는 것 뿐이니까. 또, 아니, 한심 자고 일어나서, 살짝, 살짝 하는구나. 안만 그래도 나는 안다. 혼자 일하고 앉았으니 그날, 이도둑님이 마침 와가지고, 고방을, 사살 고방, 벼랑박을 뜯는 중인데, 방 안에서 뭐가 군지렁군지렁 하거든요. 어떤 놈이 장원 안자고 군지렁거리라 싶어가지고, 벼랑박 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십년도 닦고 왔다더니, 진짜 앉아가지고, 아, 망, 그래도 나는 안다 고라고 앉았거든. 아이고, 큰일 났단 말이야. 큰일 났단 말이야. 어? 벌써 안다 이거야. 어? 가만히 <웃음> 주량낭을 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아이거 알더라 진짜 알더라 알더라 <웃음> 소문이 그냥 싹 났는데 아 남한테 돈을 꿔주고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속이 타서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 답답하니까 이건 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되겠고 이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되겠고 천성 도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싶어 가지고 도인을 찾아가 가지고 도인님요 도인신님요 어쨌든 간에 이돈좀 밖으로 해 주십시오 이만저만 해 가지고 아무때 내가 이렇게 돈을 줬더니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안 주고 저렇게 핑계를 대고 안 주고 내가 이돈 없으면 큰일 났는데 내가 죽을 심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네이 신님 한다는 소리가 살짝살짝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러거든 그 소리 한마디 뚝 듣고 나니까, 옳카니돈 받을, 아주구만 예? 탁, 수책이 딱 생겼다, 이거 가서 돈을 받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 이 사람한테는 말이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가서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딴소리 하는 거 없어. 살짝, 살짝 하는 거. 그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일이 해결나 버린다, 말이야. 우리 싸움을 해가지고 원수가 졌거든. 원수가 돼서 둘이 맥살 제비를 하고 싸우다가 싸우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에이 도인한테 가서 우리 싸우자. 도인한테 가서 해결짓자. 도인 앞에 가가지고 둘이 또막동맥살 제비를 하고 싸운다. 한참 싸우는데 신임 가은이 가운데 앉았다 가 살짝 살짝 하는 거라. 아마 안 그래도 뭐 그런 뭐 둘이 다 악수를 탁 하고 아참 미안하다. 고이 우리가 이래 싸울 게 아닌데 말이. 그만 마음이 확다 풀어져 버려. 문화명자하니 면삼도 하고내 얼굴을 내 이름을 음, 들으니 에이, 사막들을 면하고 그러나 형자하니 되게달이라내 얼굴만 보니 해탈을 얻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응?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나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해탈의 에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점점점점 점점 소문이 나서 나라 임금님한테까지 소문이 났어요 임금님은 또 욕심만 한게 임금이니까. <웃음> 이 세상에서 제일 욕심만 한게 임금이 제일 욕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 그런 도인이 있으면 왜 도인을 나 나한테 일찍 소개 안 하고, 내 네, 아끼놈들, 나쁜 놈들, 응, 도인 이름 모셔오느라. 임금님 자때또 가니, 도인, 가니 도인이, 도인이, 임금님이 또 앉아. 당신이 진짜 10년 동안 산 속에 그래, 도 닦아서 그래. 통했어, 그러니까. 아, 뭐, 통한 건 없지만, 뭐, 그래, 되십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내 자태만 다 있어달라고.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언제든지 내 자태. 여봐라. 내일부터는 내 바, 수라상을 갖다가 겸상을 체리렸다. 내 옷을 하되 꼭 언제든지 두 벌씩 만들어렸다. 그러니까 임금님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밥도 임금님하고 딱 수라상 겸상하고, 임금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딱 산다. 할일 있나? 안 돼가지고 심심하면 살짝살짝 살짝 하는구나. 그걸 입으로 할게 아니고 본래 생각을 언제든지 하고 있어. 언제든지 속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속으로 하고 있는 게 심심하니까 가끔 입으로 한번 나오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24시간 중에 1초도 그것이 떨어진 때가 없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잠을 자나 깨나 꿈을 꾸두고 언제든지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데 그 대신들 가운데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 역적하려고 하는 놈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야 임금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는 뜻이 있어 임금을 어떻게 죽일까 하니까 임금님 이발사를 시켜 가지고 임금님 이발을 살살살살 하다가 면도칼로 가지고 말이야 시험을 싹 깎다가 모가지까지 와 가지고는 폭 찔러 버려라 그래서 임금을 죽여라 그러면은 임금만 죽이면은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너한테는 말이지 고관대작 평양대금을 내리리라 안하면 너 알지?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그냥 에? 간이 벌벌벌벌벌벌벌 떨려가지고 그 이터널 아침 임금님 면도를하면서도 지금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속으로는 그냥 걱정이 태산이야 손이 벌벌벌벌벌벌 떨리고 지금 저 한참 이렇게 비어 내려오는데 깎아 내려오는데 도인이 저태안 앉았다가 살짝살짝 하는구나 안만 그래도 나는 안다니네 아이고 그만 칼로 놔버리고 아이고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무개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영양 막 엎어져가지고 쌀쌀 비르니까 어떻게 마하라고 할까? 그러면 우주를 일곱 받고 반 도는 큰 속도, 완직변벗게하고 차가 부령지만는 이런 경계를 마 다시 말해서 무한 능력, 영원 생명 이거 마하아닙니까이 마하를 반야라 그할까 그러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집중. 잡아모은다는 뜻이다 이말이야요 중수소기를 내라 일체 대동강 낙동강 한강 금강 모든 강물들이 결국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다다 그런 내 오줌물 똥물 할거 없이 그저 양치질한 물까지 결국 돌아가는 것은 약순물까지 다 필경에 돌아가는 것은 바다다 그래서 바다 물이 안 짭니까 잡동사이가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닷물이 항상 풍파가 있기 말이야 파도가 있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죠. 달은 달대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고 에, 지구는 지구대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고 아주 인수격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마녀는 인력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 땡기는 힘으로 말하면서 바람이 생겨.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욕팔풍경계라고 하지 죠 오욕팔풍경계. 이 팔풍 경계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바다함 땜에 파도가 생기는 거다 말이야. 바람 땜에 파도가 생기고 파도가 구정물이 생겨가지고 출렁공줄렁공 하니까 하늘에 있는 달이 밝은 달이 다비치려고 해도 그 파도 속에 태호 6 0 0 0경의 월제 파심사량소야 그 달이 그 파심 속에 있으니 말이야. 옳게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해운대 앞에 잔잔한 바닷물에는 앉으면 해오리요 누우면 산월인데 앉으면 더 바다에 둥그런 달이 있고 누워있으면 더 하늘에 있는 둥근 달이 있고 하듯이 말이지 천강유수 천강을 이은경지를 해인의 경기라 바닷물이 조용하면 삼남만상이 거기에 더 여인이 되는 것이니까 네 그게 해인사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닷물이 조용해야만 그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려면 흔들리는 그릇을 딱한점 묶어놓고 그걸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야. 물을 가라앉혀야만찌그리기가다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이 딱 남아있을 때 그때 하늘에 있는 다이거더 비치게 마련이란 말이야. 물 그릇 천개 떠다 놓으면 다리 천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일월이 보연 일체 수하고일월 수월을 일체 수화, 월 섭이라, 일체 물에 있는 달을 다, 다리도 걷어가 버릴 지 하늘에 있는 달이 다 걷어가 버릴 것이다. 이 말. <웃음> 이것이 말이 해인의 영지인데, 반야라고 하는 말을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브라지어나 그럽니다. 마하 브라지어나, 브라지어나라고 하는 뜻은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잡아당겨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음. 마의 능력을 허틀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집중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모이면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거기서 빛이 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음. 이게 대적방산맥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틀어지는 마음을 화두 하나로서 다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면은 거기에서 말이지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고,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거기서 빛이 나게 마련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참선하는 방법인데 마하 브라지어나 마하 브라지어나가 선입니다 이 마하 브라지나만 더할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파라란 말은 본래 천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라가 천당입니다 파라다이스 한다든지 파라솔 하면 하늘를 막는 것이 파라솔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파라솔 한다든지 바람일다 하면 천당에 도착한다는 뜻이고 해탈을 얻는다는 뜻이고 파라제목자 천당 가는 바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바라이라지까마 천당 가는 일을 포기해버린다. 바라이, 바라이제를 보한다 그랬죠? 파괴한다는. 것. 이 바라란 말이 바로 천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하, 브라즈나, 바라미, 다야 마하, 바냐, 바라미란 말이 이것이 바로 참선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경계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 은혜를 입고 세계 40여 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갔다가 여행을 하면서 일본 나라를 갔다가 마지막 돌아오면서 일본을 들렸어요 경도에 동보는 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법당 목행에 가니까 사방 한평쯤 되는 여섯자쯤 되는 유리관이 서있어요 그유리관이 서있는데 그유리그 진열장 안에 뭐가 있는지 시큼한게 뭐가 이렇게 꽉 찾더라고 가마에 가서 질이다 보니까 내 장딴지만큼 굵은 머리 뭉치가 머리 동아줄이 이렇게 서리서리 해가지고 꽉차 있어. 그리고 저때 설명서를 써놓기를 옛날 몇백 년 몇백 년 전이라고 했다고만 날짜는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법당을 처음 질때 법당 대들보가 일백 스물일곱 짜라 그큰 대들보를 갖다가 끌어올릴 때 새끼줄을 가지고 설랑 끌어올리다가 그것이 끊어져가지고 눈사태가 나서 사람이 뭐몇 명인가가 희생을 당했답니다. 여기에서 와야 줄도 없고 로프 줄도 없기 때문에 뭐로 가지고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겠느냐? 가장 이것을 잘 끌어올릴 수 있는 끈에 그 끼는 머리털이 제일 좋다. 하니까 그때 수만 명 되는 신도들이 당장 그 직석에서 머리를 다 끊었답니다. 머리를. 그 일본 사람들 왜왜저저 저, 저,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앞 대가리에 뭐 홀라 깎아가지고 막 반질반질 안 합니까? 뒤에만 머리 좀 있고 안 합니까? 그게 아마 그때 끊은 건것 같아. 머리를 홀라 홀라 다 깎아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긴 머리채를 다 끊어가지고 그 머리채로 가지고 동화주를 꼬아서. 그 동아줄을 꽈서그 동아줄로 가지고 대들보를 감아서 와쇼이 와쇼이 끌어올려 가지고 그 동벌원사 법당을 지었다 이겁니다. 사실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머리털을 보고 머리털 뭉치를 보고 내가 입이 한참 벌어져 가지고 내 입을 내가 탐지 오므리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하 브라즈나 바람이 있다야 마라하마 마하 능력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에 지구를 일곱받고 반 도는데 손오공이 붙으면 더 빠르단 말이야 큰방 도망가 버리고 큰방 금방 도망가 버리고 금방도 화두를 잡으려고 하니까 노 젓가락 가지고 설렁어쩌더니에 계란 집으려고 하는게 요리 삐끄러지고 조리 삐끄러지고죽어나고 잡히지도 않고 그 마음이 도망간다 이 말이야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묶는 것이 화두거든요 이 화두 한 가지를 갖다가 딱 갖다 간택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송하다가 보면 염이 된다 생각염자다 이 말이야. 우리가 염불을 한다는 것은 염불을 한다는 것이 목닥 두드리고 설랑 염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구불이지 염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입으로 하는 게염불이 생각으로 하는 게 염불 아니냐 이 말이야. 생각염자 염불이지 어때 입구자 구불이라 소리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목구녁 속에서 화두가 제절로 항상 나온다 이 말이야. 입으로 안 해도 송화두를 하다가 보면은 염화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놓치지 않냐고, 계속 송화도, 염화도 계속 하다보면, 하도가 딱, 다... 아니, 얘기를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간화도가 된다, 이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하라서는 아니니까. 미쳤나, 뭐, 누가 그지, 그지도 하고 자빠졌나 싶은 생각이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음? 실제 공부하는 경계가 그렇다, 그런 거 화두상에 유의부단하면 화두 가운데 이심이 있어서 끊어지지 아니 하면 심영진이라 이것을 진짜 이심이라고 하는데 진이 기시에 불속점차하고 진짜 이심이 일어날 때 전차에 속하지 아니하고천우재단하여 동서불변하고 남북을 불변이니라 진짜 이심이 일어나면 은 대번에 만 번천 복지하는 소식이 나타나서 7일을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야교 참선인된 만약 진짜 참선을 하고자 할 진대는 만장신당 중에 투일계석 상사야 만장만길대는 깊은 못 속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다 퐁덕 던졌다 투정투자야 꼭대기서부터 저 밑바닥까지 중간에 뛰어놓고 내려가는 법은 없거든 쭉 연결돼서 내려간다 이 말이야 성능여시공경공하여 진실론능이 이와같이 화두가 간단되지 아니하고 일칠일중에 야목양모도다니면 일칠일중에 만일 확철대호가 없다고 할것 같으면 노승은 그미래 범대모라 나는 지금 대망을 받 범했기 때문에 체입조 너희들 대신해서 내 지옥 가겠다. 옛날 스님에가 그런 말씀을 무수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참선은 여러 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참선은 7일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어떤 것이 진짜 참선이냐? 화두가 탁 잡혀서 놓아지지 않는 경지. 응? 아까 살짝 살짝 도인이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항상 화두가 되는 그런 경지. 그런 경지면 7일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깨쳐요. 그러나 일상 소시화하고 마냥 화두가 조금 되다가, 우무이자면 또한 의심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의심이 없어져 버리고, 뭐 내가 남산에 갔든지, 어째 한강을 건너가고 있든지 말이지, 남대문 시장에 갔든지, 동대문 시장에, 독대문 시장으로 돌아댕겼다고할것 같으면은, 비, 진심 발이요 이것은 진짜 의심을 발휘한 것이 아니요속주작인이라조작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연이 원숭이 숭례내듯이숭례낸참선합내와 웅, 막앉아는것 같죠. 퉁부처처럼 앉은 것 같지만, 생각으로 오만대 다 돌아다닌다. 손오공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비진진말이라 이러니, 여기서 다시 정신을 탁 차려가지고, 졸지 말고,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이 무슨 경계인고, 생각하고, 다시 화두를 또 잡아라. 참선하는 사람은 언제나 화도 부지런히 잡으라 소리지 그 외에는 따로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더지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괜히 껍데기만 얼음어름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에, 이랬으니까 천성 마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합장들 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 열번 부르시고 해양하시기 바랍니다 마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